아, 됐나? 뭐야? 오, 된 건가? 아, 이거 댓글이 안 보이는데. 음 잠시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n 지 여러분 니, 뭐였죠? 니키아 놀자인가? 니키아 놀자 2회차입니다 네두 번째고요 네 오늘은 아 오늘은 슬라임 ASMR을 할 건데요 제가 평소에도 ASMR을 되게 즐겨보는 편인데 사실은 어제도 들었어요 저는 이제 뭔가 하루에 루틴이 된것 같아요 이제 뭔가 어, 뭐라, 뭐라고 해야 될까? 그잘때 ASMR이 없으면 은 진짜 못 자요 왠지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이어폰 켜고 자는 게 귀에 안좋다라고 하잖아요 막상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어나면 무조건 빠져 있어요 뭐 침대 밑에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괜찮아요, 네 <웃음>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늘은 다양한 슬라임들 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이런 거 처음이라서 어떻게 할,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공고는 많아서 네. 일단 손을 닦고 안녕하세요 아, 잠깐만요 어... 어떻게... 오케이 아 뭘부터 할까 음 일단 이거부터 할까요 아, 근데 이게 잘잘 ASMR 될지도 모르겠는데. 한번 듣고 댓글 댓글에다 달아주세요. 잘 들리는지. 네. 뭐야? 이거 어떻게? 응? <웃음> 어떻게 꺼내야 되는 거야? 이거? 이렇게? 어우 느낌이 너무 아. 아... <웃음> 듣는 건 저는데, 실제로 하니까 너무, 아, 느낌이 이상하네요. 와, 잠깐만. 이거 잘안 닦이는 거야. 아니 이렇게 하는 거야? 아, 너무 시끄러 이거. <웃음> 와, 손에 묻는 이거. 맞다, ASMR이구나. 저도 약간. 냄새 좋아요? 잘 모르겠어요. <웃음> 어... 머리 잘 어울려요. 감사합니다. 아 팔이 없프네 이거. <웃음> 어... 오... 아... 이런 거 선우 형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거. 와, 잠깐만. 이거 어떻게 손 닦아야 되지? 어차피 이거 끝나면 닦아야 되니까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. 약간 색깔이 있는 게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. 뭐지? 큰일 났는데? 어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도와주세요. 아 진짜 아... 약간 좀 덥네요 에어컨 좀아 아, 큰일났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아, 진짜 아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저거 아 <웃음> 진짜. <웃음> 와. 시클렸다 이거. 어떻게? 얘 전혀 a s m r 아닌데. 오케이. 아, 이거. <웃음> 어떡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오케이. <웃음> 이거야? 이건가? <웃음> 뭐야 <웃음> 오케이 이거를 조금만 해가지고 에안 되는데 와오 오케이 오 어차피 더러워지는 건 똑같습니다 더러워질 거면 이 정도 화려하게 그러면 다음에 이거 하늘색 할게요 에 이거 슬라임이에요, 여러분.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. 오, 와, 오, 오, 아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. 오와, 오케이 ASMR. <웃음> 오. 오살사요오 okay. oh.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? 이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, 계세요? 저는 평소에 애일 생활 듣고 잘때 무조건 잡담 아니면 은 약간 음 잡담? 잡담 많이 듣는 거 같아요 약간 넷플릭스 그런 거 보면 은 그거 있잖아요 약간 아, 기억이 안 났다. <웃음> 오, 좋아요, 이 소리. 너무 아 y t h 이 n k 이게 제일 힘든 거 아시죠? 이 i d d e 이 q u s t i o n Okay, 이거 a y 에어컨 소리 괜찮나? 와 잠깐만 옷에 물 뒀어. 아 진짜 미치겠네. 오. 아 이거 그냥 벗을까 위에. 잠깐만요 좀 유치원생도 아니고. 어떻게 해야지. <웃음> 자, 아, 다 이거 가볼까요? 이거? 와, 진짜. 뭐야? 이것도 또 신기하네 <웃음> <웃음> 뭐야? 비비탕같이 생겼네 이거 한 번에 다 섞어 볼까? 약간 마인부 같은 마인브 같이 생겨. <웃음> 오 뭐야 이거. 와씨, 어 이거 숙제 꺼내는 거지. Okay. 하시는 거 진짜 대단하시네. 너무 힘든데, 이거. 팔이. 오호호호. <웃음> 어. 댓글 읽으면서 한번 해볼까요? <웃음> 왜 섞었냐고요? 그냥 섞어보고 싶어서 섞은 거예요. 와. 운동하는 거. 섞으면 다른 색깔이 될것 같은데. <웃음> 이끼야 저녁은 먹었어? 어... <웃음> 저녁은 방금 먹고 왔어요. 이거 하기 전에. 그 뭐지? 족발. 족발 먹었어요. 현들이랑. 하이브 근처 맛집이 많거든요. 맛집 많은데, 그 중에서도 진짜 맛있는 족발을 먹었어요. 네. 팔안 아파? 아파요. 이거, 이렇게 들면 아파요. 근데, 이렇게 하면은 안 아파요. <웃음> 맛있겠다? 이게요? 이게 맛있겠다고요? <웃음> 와 으... <웃음> 댓글이 너무 빨라서 이거로 아, 못 만지니까 좀 천천히 달아주세요 <웃음> 오늘 대마에 오늘 대마에 어제, 딱, 어제가, 어, 약간 시간이 좀 생겼어요, 어제. 그래서, 뭐, 볼린도 치고 쇼핑도 하고 그랬는데, 어제 희지 형이랑 볼링 치러 갔어요. 네, 볼링 치러 갔었는데, 제가, 예, 네제 공을 두, 안 챙겨가가지고, 거기에 있는 공을 썼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30금가팔그 정도 나왔어요. 네. <웃음> 니키 최애 음식 뭐예요? 아 근데 저 요즘에 어 최근에 또 맛집을 찾았어요. 근데 거기가 텐도 아시는 튀긴 돈밥그 엄청 맛있는 어... 가게가 있는데. 네,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약간 일본에서도 많이 안 먹어봤던 건데 그 음식이 근데 막상 한국에서 먹으니까 진짜 좀 맛있더라고요 네. 음이게 <웃음> 음... <이케아> 재밌어? <웃음> 네, 재밌어요 <웃음> 네, 저는 뭔가 신기해요,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 예 네, 약간 느낌이 신기하네요 되게 초등학생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여동생은 이런 거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오 이게 제일 이쁘지 않나요? 색은? 보라색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. 오, 자 마지막인가 두개 남았어요. 아, 이거 손이 난리 휴, 난리 났어. 오 오케이. 오 가끔 이런 거 하는 것도 괜찮죠. 이건가? 두개 남았어요 <웃음> 아, 아파서 아 어떻게 꺼내는 거야 이거 응? 어떻게 꺼내는 거지 약간 레고처럼 생겼어요 이거. 네. 오케이 오,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누나가 꺼내준다고요. <웃음> 어. 뭐이 소리 좋은데? 주 조메추 어, 어. 뭐가 줄까 조메추 어 한우 초밥 어때요 초밥 맛있는데 약간 생선 아니고 한 한우로 만든 초밥 이 있는데 맛있어요 <웃음> 어 그리고 어제 그성은이 형이랑 히스 형이랑 제이크 형이랑 고기 먹었어요 네, 맛있었어요 <웃음> 쌀국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아, 되게 어제 진짜 좋았어요 음. 음. 이게 안 아프냐 이거요? 아, 이거 안 아파요 안 아파 소리 좋지 않나 이거? 일하다가 잠드시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오케이. 이거 소, 손에 안 묻어 좋네요. 오케이 마지막. 오케이. 우와, 어떻게 컸네. 아. 댓글 읽으면서 하니까 좋네요. 다 <웃음> 음... 이렇게 꾹꾹 촬영 비하인드 알주죠 꾸꾸... 꾸꾸 패키지인가? 어... 어, 오... 맞다. 그 뭐지? 그 제가 약간 저번에 그 했던 쿠쿠 패키지 그거 있잖아요. 약간 제가 비스코같이 생긴 그거 있잖아요. <웃음> 그이트 입고. 그거를 어, 이번 쿠쿠 패키지 때도 입었었는데 약간 그때는 금발이었고 최근에 찍었던 거는 흑발이어서 되게 좀. 약간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. 사실 저 흑발이 좋아요. 네. 머릿결도 되게 적게 유지할 수 있고. 금발은 또 탈색해야 되니까 불이를. 네. <웃음> 또희수 형이랑 정원이 형은 흑발로 해 가지고 제이크 형이랑 성훈이 형 말고는 다 흑발이에요, 지금. 아하. 오, 니키 호두과자 좋아해? 호두과자 좋아하죠? 그, 오늘도 먹고 왔어요, 방금. 여기 하이브에 호두과자가 생겼어요. 근데 너무, 너무 맛있어가지고. 특히 성은이 형이랑 정은이 형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방금도 먹고 왔어요, 네. <웃음> 이거 소리 잘 들려요? 이게 마이크 크고 있잖아요 ASMR 그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데 잘 들리는지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잘 들리나? 오잘 들려 좋아 좋아 <웃음> 오늘 뭐 했냐고요? 오늘 연습하다 왔어요 연습을 했는데 거 있으면 그거 발매되잖아요 일본 거 <웃음>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디멘션 성관 디멘션 <웃음> 생코 네,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Always를 NG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Always 저도 좋아해요 네. 가사가 좋더라고요 f o r g a 랑 i n Not 이란 그 Always 어떤 노래가 더 좋아요? 어 저는 저는 둘다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a l w a 가더 좋은 것 같아요 네. 노래가 더 좋은 것 같고 <웃음> 어... 어... 좋아하는 영화 영화는 영화는 아닌데 태원클라스 좋아요 그... 다본지좀꽤 됐는데 근데 틱톡에 뜨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또 다시 네, 보고 있어요 지금 좀공부 돼요 진짜 한국의 그런 문화 같은 거예 네. <웃음> 재밌어요 어... 음... 이기틱도 많이 해? 어저 해보고 싶은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n i 현저히 워낙 잘해가지고 저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훈이 형 그거 뭐지? 연준이 형이랑 태현이 형이 그거 있잖아요 PS5 그거 어제... 어젠가? 그저께가 했던데 노래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 노래 <웃음> 오, 댄스 커버 좀 올려주세요 댄스 커버... 좋죠? 그 저번에 그 뭐지 댄스젠트 했었던 거 있잖아요 완전 옛날에 제이 형이 찍어준 그거 댄스 커버 한거 코레오를 커버해봤는데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, 시간이 생기면 요즘은 시간이 없어갖고 못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생기면 하고 싶어요 ASMR <웃음> 채널 열어달라고요? 오. 생각해 볼게요. <웃음> ASMR 좋은데 하다가 잠들 수도 있어요. 진짜 지금도 좀 졸려요. <웃음> 오. 다음 활동 스포해 줘. 아아아안 아. 되죠. <웃음> 요정이었는데 이제 네. <웃음> 은퇴했습니다. 오, 이것보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거. 오, 아 이거 은근히 재밌다. 이거. 엔진분들한테 달고 싶은데, 예, 네, 오늘 좀 기대해주세요. 아, 그도는 아닌데, 그냥 가끔가다, 가끔 아니고 항상 댓글 달고 싶은데, 뭐, 현대한테 양보해줘야 되니까, 예. 네, 하나 참고 있어요, 저. <웃음> 네, 오늘 할게요, 예. 네. 오늘 댓글 그거 달아줄 테니까, 많이, 이기 붙이고 올려주시면 은 거다 <웃음> 제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팬분들과 소통하는 게 진짜 재밌죠 네. 특히나 위버스 네. 트위터는, 트위, 트위터도 재밌는데 트위터는 뭐지? 댓글 못뭐 달아드릴 테니까 뭔가 댓글 더달수 있는 위버스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트위터는 약간 비하인드 사진 있잖아요, 뭔가 인스타나 트위터는 약간 뮤직비디오 때 찍었던 그 비하인드 사진? 약간 좀 갬성이 있는 그거, 그런 사진을 올릴게요. 사실 불크 때 찍었던 비하인드 사진 너무 많아요. 아직.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데. 제일 큰 찍어준 거. <웃음> 윗기기 이것을 언제 할 거야? 어, 뭐 모르겠어요. 늦은 <웃음> 시간에 할 수도 있고, 오늘은 또 다른 연습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비면 그때 할게요. 이거 끝나고 바로 할 수도 있고, 그건 모르죠. 위 버스 올려주시면은, 예, 네 <웃음> 오늘 안에 올려. 그, 댓글 달아드릴게요. 어... <웃음> 어. 브이로그, 아, 브이로그 다시 찍고 싶어요. 그, 저번에 그림 그렸잖아요. 또 하고 싶죠, 브이로그. 네. 뭐, 또 브이로그 때, 저도 요즘에 되게 벌리는, 치는 게 좋아하잖아요. 그런 거뭐 찍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, 아, 모르겠어요. 제가 최근에 폼을 바꿔가지고, 약간 원래는 그냥, 이렇게, 이런 폼이었는데, 이제 약간 회전, 이렇게 잘 되는 폼으로 바꿔가지고, 잘안 돼요 요즘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어제는 1 3 0정도 나와가지고 오늘 정도는 근데 어제 희승이 형이랑 했는데 희승이 형도 꽤 잘하더라고요 맨날 저랑 그 뭐지 벌린치로 가자고 했는데 맨날 벌린치로 가자고 하는데 맨날 뭐 자기는 못친다고 근데 막상 하니까 진짜 재 재미... 잘 치더라고요. 스트라이크도 엄청 많이 나오고. 예, 네, 희승이요. 저도 언젠가는 체스코어를 내고 싶은데, 그 저번에 그 보여드렸던 160, 뭐, 몇인가? 7인가? 3인가? 그 정도, 그게 체스코어였어요. 근데 이제, 예, 건도 생겨가지고. <웃음> 근데 그때 마지막에, 그, 뭐지, 스페어를, 스페어가 나왔으면은 아마 170, 180 갔을 텐데, 너무 깝이었어요. 지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? 저거 스포 할뻔 했다 아, 아. <웃음> 잠깐만 아직 그거 안 나왔죠? 에너 컬러 아, 이거 너무 많이 찍어서 언제 언제 나왔는지 몰라요 저희는 아. 근데 먼지점프 한 번도 해보고 싶어요 뭔가 더 높은 데 그게 한국에서 제일 높은 데인가? 더 높은 데에서 먼지점프를 해보고 싶은데 진짜 먼지점프 진짜 레전드예요 이거 올라가잖아요? 바람이 막 불러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네. 근데 그 맛을 하는 거죠 <웃음> <웃음> 엔진 대 피카츄? 응? 당연히 엔진이죠 같이 저 포켓몬 본 적이 없어요. <웃음> 어... 아 이거 제일 안 되는 건데. 아 진짜 <웃음> 안돼. 니키 세대가 아닌가 이거야? 에 아니죠. 좀더 저보다 좀 어린 사람들이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한제가제 여동생 시대인 것 같은데. <웃음> 또 만져버렸어. 아, 포켓몬! 아, 깜짝이야. 슬라임 얘기를 하신 줄 알았죠. 포켓몬, 제 세대인가? 저는, 애니메는 드래곤볼 밖에 안 봐가지고. <웃음> 드래곤볼이 제일 좋아. 예, 그때는? 어릴 때는 드래곤볼 좋아했었어요 음. 이거요? 이거는 슬라임이에요 슬라임 <웃음> 음... 아, 치약 같다고요, 이게? 오! 오! 와. 인정. <웃음> 조금? 오. 아, 그렇네. 치약 <웃음> <취약> 같대. <웃음> 진짜네. 그냥 냄새 안 나가지고.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오. 어... 와시와이 <웃음> 어, 이거 제이 형 재밌었어요 진짜 와시와이 제이 형 약간 개그맨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네좀 그런 거 하면은 <웃음> 평소에 재미없는데 <웃음> 어... 아 논담이 논담. 아, 재밌어요. 그냥 재밌죠. <웃음> 또 이거 보면 혼난다, 제가. <웃음> 어... 최근에 산 패션 아이템은? 음, 최근에. 근데 잘 모르겠어요, 제가. 근데 코트 그런 거 입고 싶은데, 이제. 응. 입을 수 없잖아요, 이 지금 계절에, 안 맞잖아요 이제 좀 예, 밖에도 좀 따뜻해지고 쌀쌀한 날에는 뭐 얇은 건 입어도 되는데 두꺼운 거는 이제 좀 예, 계절이 지난 것 같아서 이건 좀 지금 지금은 뭐 자켓? 그런 거? 근데 이 회사가 너무, 이 건물이 너무 추워요 그래서, 항상 두꺼운 거 입어도 네, 하나도 안 도울. 서한또 <웃음> 아, 우리도 이제 일본 활동 열심히 해야 되죠 네, 이제 일본에 계신 엔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Always 그것도 열심히 하고 많이 기대해주이요얘 뭐 이런 얘면에서면국에서한국에무 너무 무서워요 응? 이 기지에 누군가 있다고요? 없어요. 앞에는 어,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요. <웃음> 어... 우리 만에 너무 <웃음> 뭐야? 우리 만에 많이 컸구나. 많이 컸어요 저도. 약간 지금 현들이 텐먼스 느낌이라고 하는데 몸은 컸는데 아직 내노리다 이런. 아 <웃음> 아닌 <것> 같은데 <웃음> 많이 컸어요 저도. <웃음> 어. <웃음> 와 이거 아. 칠때 너무 힘들 힘들 텐데 이거. 오케이. 뭐야 뭐야. 자, 캡처 타임 할까요? 어떻게 캡처 타임 해야 되지? 와, 잠깐만. 오, 이거 들고 해야 되겠다. 하나, 둘, 셋. 오케이 okay. 자 댓글 몇개 읽고 저는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또 멋진 무대로 에이, 돌아와야 되니까 음... 어이, 지금 머리도 못 만지고 <웃음> 대박이네 가지마. 응. 이 버스에서 다시 만나요, 오늘. 댓글 여기 읽게요. <웃음> 니키또 언제 올 거야? 오늘 어느... 온다고요 <웃음> 리버스에 온다고요 네. 제가 니키라고 검색하고 검색 찍고 거기서... 거기서 나오는 약간 마음에 드는 댓글에다가 네, 탈게 <웃음> 니키아 날자 이제 다음인가? 어그 다음일 수도 있는데 어, 제가 정하는 걸로 다시 돌아올게요 니키 니키아 날자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 엔지먼드 거같지아 진짜 기대해 주세요 아, 그때까지 좀 실력을 좀 키우고 다시 올게요 예 네, 형들과 아, 이거 제이크 형이랑 했어야 되는데, 또 혼자 이런, 그, 컨텐츠다 보니까, 쉽지가 않네요. 제이크 형이랑 하고 싶었는데. <웃음> 사실 어제도 했어요. 어제도 했는데, 뭔지는 말을 안 하는데, 재밌는 거예요, 진짜. 힌트? 힌트? 360도 방향. 오른쪽 오른쪽. 용막다 용막다. 살려줘 살려. 이런. 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... <웃음> 음. <웃음> 오. <웃음> 오, 어떡해 스포가 돼버렸네 몰라요 할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 언젠가 하고 싶다 이말이죠아 사투리요? 사투리? 사투리 잘 모르는데 밤 문나 이런 거? 모라카노 <웃음> 이런 건가? 아, 근데 좀 재밌더라고요 사투리가 몇개 배웠는데 아 지금 재밌어요 밤 <웃음> 문나 밤 문나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. 반문나 이거요? 반문 아 모르겠다. 반문나 <웃음> <문다>. 많이, <웃음> 어... 많이 물어 많이 물아 많이 물아 아니무라. <웃음> 어 <웃음> 캡처 타입? 아까 했는데. 지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니까. 아, 근데 지금 이거 전 비주얼이 안 좋다. <웃음> 오아 물로 해야 돼 아, 이거밖에 없군요 오케이 우와 음 현대한테 던지고 싶다 이거 <웃음> 올려주세요. 어, 다양하죠. <웃음> 제이 형은 워낙 리액션이 좋아가지고, 뭘 해도 재밌어요, 제형 오 요즘 재밌는 형오다 재밌는데 어 누구지? 누가 재밌지? 뭐 제이 형도 원래부터 재밌고 제이크 형, <웃음> 제이크 형이랑 희승이 형, 성훈이 형도 재밌고 성훈이 형 재밌고 다 재밌어요. 다 웃겨요 진짜. <웃음> <웃음> 정훈이 형도 재밌고. 뭐 약간, 오늘도 그랬는데, 옛날 영상 보면은, 옛날에 찍은 영상 있잖아요. 뭐, 보다 대원 테 지금 사진이나 영상, 데뷔 초 때, 아이린드 끝나자마자 찍은 사진, 뭐, 그런 거 보면은, 진짜 너무 웃겨요. 다들 어려가지고. <웃음> 오, 겸천. 오, 지금, 예, 선배 DJ로서 저언을 해주려면은. 그거 보셨어요? 선배 DJ 그거? 케이크에다가. 선배 DJ. 예, 그거 저예요. 맞아요. 저 아주 재밌던데. 겸천 두 시간 하지 않나요? 두 시간인가? 꽤 오래 하더라고요. 근데, 예. 고세만수입니다 제가 선배 DJ로서 그 라디오는 추출력 엄청 쓰니까 너무 약간 못말라요 진짜로 물도 에이, 자주 마시고 많이 마시고 목을 촉촉하게 해놓고 한 다음에 라디오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이년 선님 저도 견치 나와보고 싶어요 예. <웃음> 예, 네, 견정. 음, 뭐, 현, 다른 현 나가지 않았나? 견정? 아닌가? 나간 것 같아요, 제 알기로는. 와, 진짜. <웃음> 아, 이거 한번 만지면 이게 안 떨어져요, 진짜. 음 오! 아니네. 온라인 이쁜 또 해줘. 아... 그쵸? 이제 좀 마지막, 아직 반사 안 됐나? 근데 뭐, 네. 다 끝나도 일본 가면은 또할거할 같... 거예요. 네. 방송국 가가 지고 히로타산도 인사드리고. <웃음> 피디님들 다 인사드리고, 이거 다 1년 동안 했는데, 진짜 한 번도 직접 뵌 적이 없어가지고, 한번 뵙고 싶어요, 진짜. 직접. 응. 자, 저는 이제, 슬라임, 아, 맞다. 에 s m r 이구나에 s m 안한거 같은데. <웃음> 아, 까먹었어. 아... 깜빡했네. 어. 오케이. 제일 좋아해요? 어, 좋아죠. 형이니까. 아. 오케이. 네, 엔지 여러분들. 오늘 어떠셨나요? 어. 예. 네 <웃음>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브이앱을 해가지고 오랜만인가? 근데 혼자 브이앱하는 게좀 약간 어색해 아직까지도 <웃음> <웃음> 네, 그러면 은저좀 이따가 그 뭐지 위버스 갈 테니까 지금 많이 네, 업로드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이곳에다가 니키라고 치고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게더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요 리집도 우리 집에서 도 우리 집에서 놀랍게도, 우리 집에에서 자, 자, 좀 있다 리게 뭐끈 <웃음> 안녕 보� <Bye> н <bye. 웃음> <웃음> 안녕